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어,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API, 이 API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struct, 어떤 것들은 클 s 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커브의 하나의 이제 파라미터죠 거기 안에 인터벌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이제 C샵 문법이랑 그 다음 디자인 스크립팅을 공부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 차원으로 동시에 또 이런 것들 자료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후배님들이 공부하기 편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실습은 없고요 주로 이제 하이레벨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주 가는 Geeks for Geeks, 어, 너드가 너드에게 주는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서 쳐보세요. 예, 구글링을 해보게 되면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 클라스랑 스트럭트에서, 특별히 C샵에서, 언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환경과 목적이 다르고, 또 이제 철학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C, 뿔뿔에서 지원해는 클래스의 형식과 뭐 C샵에서 지원해주는 클래스의 형식이 약간씩 다를 수있어요 뭐, 다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문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쭉 내려볼게요. 지금 뭐, 클래스에 대한 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트는 이러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럭트에 대한 이, 이제 예제가 쭉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한 거죠. 보면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스트럭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뉘는 기준을 한번 보자는 거지 어,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가 낫겠다 이런 거는 스트럭트가 낫겠다 그쵸? 이따 도 설명드리겠지만 라이노 API를 누군가 디자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면서 수정 단점을 수정하고 뭐 장점을 또 보완하면서 새로운 피처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 것들이 또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아 이런 거는 클래스가 낫겠다, 이거는 스트럭트가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개발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C#에서는 스트럭처로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클래스와 스트럭처에 대한 차이점에 이제 나눠 놓은 거죠. C#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클래스는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레퍼런스 타입. 그리고 이건 밸류 타입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어 클래스 인스턴스 하나 받아왔어. 여러분들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을 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접 키샵 기초 문법 강의 쭉 특별히 내려 보시면은 주로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클래스 부분. 그래서 이 부분부터 쭉 들어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좀 잡힐 겁니다. 예.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 밸류 타입 n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다음 그 클래스의 값을 수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클래스 인스턴스에서는 그 하나의 값을 바뀌면 다 바뀌어 한 번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모두가 참조하고 있는 그 주소지 안에 밸류를 바꿔 버리는 거니까. 예, 반면에 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밸류 값, 그값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것들 참조하고 있는 것들과 상관없이 어, 그 값만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그거예요. 그 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 함수에다가, 어, 오브젝트를 갖다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레퍼런스로 참조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수 abc123 이런 숫자나 문자를 던지면 이게 값으로 참조가 돼요. 그래서 걔를 수정을 해도 원본 값에 영향을 안 미쳐요. 예. 하지만 내가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클래스 형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함수 안에서 내가 이 값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본 값, 개체가 바뀌어버려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레퍼런스 참조냐, 밸류 참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코딩할 때. 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도 어, 시험 같은 거볼때 이거 가장 잘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이게 일단 다르고요. 여기 보면 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흰 메모리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 올라가는 거고요. 나중에 소고가 되겠죠. 음. 그리고 뭐, 뭐 레퍼런스에서는 치퍼하다, 얼로케이션 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트럭처에서는 이제 그 얼로케이션이 칩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를 빠르게 계속 생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 스트럭트를 좀더 선호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예. 네. 사실 우리 같은 디자인 스크립팅에서 그렇게까지 따지진 않는데 우리가 대형 애플리케이션 혹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하는 막요렇게 메모리 같은 것들 따져야 하고 퍼포먼스를 따져야 되는 진짜, 밀리세컨으로 따지고, 되게 크리티컬 시스템, 뭐, 뭐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하지만, 디자인 스크립팅 할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알아두면 좋겠죠. 예. 음. 그리고 이제 뭐, 클라스는 뭐, 리미테이션이, 어, 없다. 어, 확장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어 정도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쓴다. 뭐, 작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쓴다. 이건 사시, 사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스트럭트로 또 이걸 구현 못하냐? 할 수도 있겠죠. 과거 클래스 없을 때 어떻게 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그 대결 구도로 나눠 놓은 거니까 이렇게 쭉 보시고, 어, 여기 질문자에 대한 답이 있네요. 자,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new 키워드를 쳐야죠.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무조건 new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뭐,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 이런 건 사실 이제 문법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해결되셨죠? 왜 스트럭트에 new, 구문을 쓰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할 수가 있고요. 상속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클래스 상속에 대한 부분들 여기 기존의 어떤 그 상위 개체를 만들고 하위 개체를 만들 때그 선언된 어떤 파라미터와 메소드를 가져와 가지고 더 이제 자세하게 구현하거나 아니면 부모 것을 받아서 쓸 수도 있는 이런 어떤 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특히 에이전트 베이스 시스템이라든지. 뭐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할때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기술이 편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근데 이 스트럭트는 이제 하지 않죠. 그 클래스나 스트럭트에서 상속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네. 허용이 안 돼요. 음.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그 컨셉이 있기 때문에 특정 그리어블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스트럭트 멤버들은 다오픈되어 있어요.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밖에 것들이 렇게쭉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스트럭트로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모든 게다오픈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상속을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누가 모르고 상속을 해가지고 다른 팀에 다른 사람이 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스트럭트를 써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걸 자세히 모르는 누군가가 그걸 딱 했는데 안 돼. 잖아요. 어, 왜안 되지? 보니까 스트럭트 였어 어, 하지 말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랑 그 구조체가 그러니까 클래스와 구조체는 아, 이 정도로 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디자인 스크립팅에서는 어 그냥 여러분들 클래스만 딱 쓰세요. 클래스가 제일 편해. 그리고 클래스를 이해하게 되면 스트럭트 스트럭트의 확장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뭐 될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 제가 라이노 API 그 도큐멘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가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열었고요 지오메트리열러니까 그 라이노 지오메트리쭉 나오겠죠 우리 아무래도 지오메트리가 가장 큰 관심사니까 그리고 제가 스트럭처라고 한번 쳐봤어요 스트럭처라고 치니까 쭉 나오죠 아, 박스 스트럭처가 있네요 여기 바운딩 박스도 스트럭처고 쭉 내려보면 은 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포인트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포인트 포인트 3D도 스트럭처죠 예, 클래스가 아닙니다. 스트럭처입니다. 음. 그리고 인터발. 우리 인터발 있었죠? i로 가볼까요? 인터발도 스트럭처죠. 예, 클래스가 아니고. 이거 왜 이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는 알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API는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그거를 우리가 쓸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와퍼예요. 그러니까 라이노 코아, C나 C++로 작업된 그 와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파이썬 와퍼가 있고요. C샵 와퍼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체계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확대 음, 좀 해볼까요?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비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라고 하는 거죠. <웃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코어 여기에 있는 모든 코드를 오픈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픈소스가 그런 개념인데 다른 쪽에 수익성을 두 거죠. 그런 팀들은. 언리얼 엔진같이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사업체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아, 돈이기 때문에 얘네들 을 그냥 열어둘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안 열어둘 수도 없죠. 그냥 열어놔야 돼. 그래야지 저희 같은 개, 개인 개발자들이 개발도 하고 데디케이션도 해서 이 생태계가 커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I라는 걸 통하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손을 댈수 없는 거죠. 이 개발자들이. 어 만약에 100개의 함수를 만들었다고 친다면 인터널리 한다면 거기서 몇 개를 밖으로 뽑아내면은 뭐 20개, 30개 혹은 뭐 200개, 400개로 이렇게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이제 규칙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이걸 보고 이 안에 걸 추론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API가 만들어지고 이 API도 우리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뭐 자바, Java,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뭐 C#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이제 이 a p i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터널라이브러리 y 쓸 때도 있고요. 혹은 여기 안에 있는 직접 그 빌트인 된 것들을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디자인 스크립팅 할때 특별히 그그 그 뭐랄까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코딩 할때 가장 일반적인 이제 방법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스트럭트 혹은 클래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랭귀지에서 오는 거고요. 얘도 API도 같은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 랭귀지를 따라갔고, 그거에 서 선택적으로 뭘 만드냐, 어떤 함수를 만드냐, 클래스를 쓰냐, 이거는 이제 이 개발자들이 한 거고, 우린 그걸 이해해가지고 접근해서 쓰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인터벌은 스트럭트다라는 건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커브의 도메인이라는 부분에 인터벌을왜 집어넣냐? 이거 인터발, 도메인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의 이제 질문인데, 가보죠. 이것도 지오메트리그 다음에 커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커브는 클래스고요. 쭉 보게 되면은 아까 도메인이 있었죠? 도메인이 예, 도메 있었고 얘를 또 클릭을 띡 해봐요 띡 해보면 들어가죠? 근데 얘는 이제 Get Set f u n 이야 Get Set은 뭐냐면 지금 어 사실 이걸 개발을 여러번 해보시면 이해되는데 도메인이라는 안쪽에 뭔가 돌아가 근데 노출은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Get Set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야 인캡슐레이션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디버깅 트래킹하기도 편하고 왜냐면은 Get Set 안에다가 디버거 하나 딱 박아놓으면 은 어디서 호출되고 어디서 셋업을 하는지 알수 있거든요. 만약에 셋만 돼 있으면은 읽기 전 어, 쓰기 전용이야. 겟만 돼 있으면 읽기 전용이고 겟셋이니까 읽고 쓰기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메인인데 지금 루턴 밸류가 어 인터벌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메인이라는 거는 인터벌이란 데이터 가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간다고 봐도 어 무방하죠. 왜냐면 겟셋이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도메인은 그냥 이름인 거예요. 여기다가 뭐 남주라고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적어놓을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이걸 개발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예. 근데 어쨌든 데이터 타입은 뭐냐? 인터벌이라는 거죠. 이거를 한번 그래서퍼 c 샵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더블 클릭하고요. c 샵에서 이제 이렇게 열어 보면은 어,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커브를 하나 그냥 만들어 볼게요. 어, 커브에서 C 만들어놓고 일단 이렇게만 해도 돼요. 왜냐면 일단 커브라는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딱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값을 정의하던 아든 일단 그거는 다 이제 동일하게 힙 메모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C 하고 닫히게 되면 나오죠.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쳐볼까요? 지금 치는 순간 여기 보면 은 어, 인터벌이라고 나오죠. 네, 퍼블릭 인터벌이 일단 리턴 밸류고 그 다음에 Get Set 한다는 거죠. 도메인. 커브의 도메인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준다는 거죠. 라인노는 거기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힌트가 나왔잖아요. 여기 도메인 쳤을 때. 인터벌이라고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메인 도메인 그렇죠. 여기 인터벌이라고 예, 그래서 치고 일단은 U하고 인터벌 치게 되면 가로 열고 시작과 끝 주라고 할 거예요. 너무 빨리 없어지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예를 들면 0하고 1 노말라이즈 된 걸로 줬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없이 작동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문서를 읽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개발자들이 이렇게 개발해 놓고 우린 그 순전히 배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라는 그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커먼 센스 갖고 이렇게 될것 같아서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은 경우, 이것저것 다 활용해봐서 여기는 대충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들 코드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나는 이런 커먼 센스를 갖고 있으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 이걸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하나 배우면 되는 거야 아 특별히 라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야에서는 이렇게 하구나 아니면 웹제 혹은 오픈제 혹은 다른 유니티 어떤 여러 단계의 어떤 플랫폼에서 와퍼들 누군가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와퍼들을 만든 도큐멘트를 읽어볼 때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 하나 둘씩 경험치를 쌓는 거지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약으로 질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인터벌이 라이노 코먼에서는 클래스가 아닌 스트럭트인데왜 뉴로 객체를 생성하는 걸까요? 이거 이해됐죠? 둘다쓸수 있다는 거고 일단 우리 C샵을 쓰는 거니까 일반적인 패션을 따라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뉴를 썼잖아요. 그럼 뉴를 쓰면 돼요. 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법적인 부분들이고 아까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with, without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건 약간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기서 어 인터발 해서 어 소문자로 인터발 유 인터발 해서 0, 1 해가지고 얘를 집어넣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음. 그래서 어떤 이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에서 API에서 struct로 써 있는 건지 클래스 아닌가요? 이것도 이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struct지만 클래스처럼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C 하고, C는 이제 커브겠죠? 도메인하고 equal i n t 이니까왜 써도 되는지 모르겠냐면 이, 이 이름이 이 그냥 d o m a 인 거고 얘가 수용하는 데이터는 인터 t 이기 때문에 구조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